여름휴가 마지막 날,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시다 보니 어느새 술집이 문 닫을 시간이 됐고 모처럼 만난 것이 아쉬워서 근처에 사는 친구네 집에 가서 더 마시기로 했다. 도중에 편의점에 잠깐 들러 술을 더 사고 그 녀석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고장이라고 써있었고 우리는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7층에 겨우 도착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이차를 시작했다. 기세 좋게 친구네 놀러 온건 좋았지만 밤새 마시다 보니 점점 친구들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다. 나도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자야겠다 싶었는데 담배가 없었다. 남은 친구에게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말하고 방을 나섰다 술에 취해서인가 무의식 중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중에야 고장났다는 얘기가 생각났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그대로 탔다 아무 문제 없이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휴대폰으로 연락하려고 했지만 방에 놓고 온것 같았다 인터폰을 들었지만 응답이 없다 역시 고장났던 건가 단념하고 내 힘으로 탈출해야겠다 온 힘을 다해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천장을 쳐다보니 위로 나갈 수 있는 조그만 탈출구 문이 보인다. 문제는 손이 닿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열릴지도 의문이다. 낑낑대면서 탈출구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반 정도 탈출구 문이 열린다. 난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남자가 틈새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난 구조대원이 도우러 온것 같아 기뻤지만 남자 얼굴을 본 순간 뒤로 추춤했다. 남자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로 머리의 한쪽은 어딘가에 크게 부딪힌 것처럼 함몰돼 있었다. 순간 느꼈다. 분명 산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다. 남자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필사적으로 날 잡으려고 한쪽 팔을 내밀고 흔들고 있었다. 난 탈출구를 닫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다가갈 수 없었다. 난 무서웠지만 낑낑대며 겨우 탈출구를 밀어 남자를 밀어냈다. 그러자 엘리베이터 위에서 남자는 탈출구를 열어달라는 것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난 도망칠 곳도 없어서 그저 온몸을 떨면서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다. 네, 관리실입니다. 괜찮습니까? 살았다. 간신히 일어나서 대답한다. 가, 가, 가졌습니다. 도, 빨리 도와주세요. 그때도 남자의 기괴한 소리는 계속 더 심해지고 있었다. 빨리 도와주세요. 침착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은 모니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가겠습니다. 아, 살았다. 하지만... 빨리 오지 않으면 남자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른다. 아,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두 명이죠. 네? 순간 놀라 발밑을 보니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내 얼굴을 보면서 괜찮냐고 말을 걸고 있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구출됐고 난 복도에 잠시 누워있었다. 친구들이 모여서 날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친구들은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난 괜찮다고 대답했다. 어, 어, 괜찮아. 아, 근데, 그, 꼬마애는, 어떻게 됐어? 친구들은 의아해 하면서. 꼬마애라니? 아, 어, 엘리베이터 탔을 때 혼자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꼬마애가 있었어. 초등학생? 아닌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CCTV에는, 너랑 어떤 아줌마랑 둘이 갇혀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곧 들어가보니까 아줌마는 없었대 난 곧바로 일어나서 CCTV를 확인해봤다 모니터에는 인터폰을 향해 말하는 나와 내 뒤에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서있었다 달밑은 사각지대라 CCTV에선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친구가 이사할 적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잘나니 사용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뜬 소문에는 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로 한 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자녀 이렇게 셋이서 말이다 그후 엘리베이터에 나타난다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이다